끝에 성형을 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히알라제에 대해서 찍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연속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환자분들도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강연을 나가서 필러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대부분이 히알라제를 어떻게 써요 얼마나 용량으로 1cc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히알라제는 기본적으로 인터 t 셔널 n a t i u 라는 단위를 씁니다 인터 t 셔널유 a t 이라는 단위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1500 IU 가 많습니다 1500 IU 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500 정도의 한 3분의 1도 되지 않는 용량으로 판매되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용량으로 판매가 됩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면 HA 필러가 녹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 책에 있기로는 필러 0.2를 녹이는데 한10 인터내셔널 유닛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1,500 한 병이 1500 유닛인데 10 인터내셔널 유닛이면 정말로 작은 양이면 0.2가 녹는다고 합니다 그럼 50 인터내셔널 유닛이면 1cc가 녹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하고 실험실 내부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제가 넣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한병 그러니까 뭐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면 1500 유닛이죠 그것을 한 병이라고 치면 보통 1cc, 1cc를 녹이는데 많게는 한반병 정도를 넣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말 뭐한뭐 대여섯배가 넘는 양이지만 우리가 인체내에 전반적으로 필러가 이렇게 어각 층마다 들어가 있는데 딱 그거에 맞춰서 그 용량만 넣으면 실제로는 안 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 1cc 당반병 정도를 넣고 충분히 마사지를 하면 도저히 이 용량으로는 정말 안 녹을 수 없어. 라는 얘기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많이 그렇게 넣는데 뭐가 남아있다. 그럼, 어, 안 녹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뭐가 있다. 그러면 육아종이나 아니면 이물질 또 아니면 연구필러. 뭐 이렇게 다음 단계의 시술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아, 여기에 딱 맞춰서 넣자고 살짝 되게 적은 양을 넣으면, 아, 용량이 적었나? 그러면 조금 더 높이고, 높이고, 그러다 보면 세번네번열번 20번,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러 1cc 정도, 아니면 2cc까지도 한반병 정도를 넣어서 녹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정도,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나는 4cc를 맞았어요. 그럼 한, 그래도 나는 그만큼 양을 다 써야 되는 거. 만약에 내가 이마에 4cc를 맞았어요, 1년 전에? 그러면, 이마는 우리가 한 5년 정도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통 4cc 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년이 지나도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몇 cc 를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병 정도를 충분하게 두 병까지는 좀오반것 같아요 한병 정도를 넣고 충분하게 만져서 마사지를 해서 펼쳐서 녹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알라질놓 넣고 녹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또 봤는데 사실 녹이고 녹여서 마사지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좀 하드한 필러들은 마사지로 풀어내면 그 하드니스가 쭉 떨어지면서 되게 몰랑몰랑 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자마자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히알라제를 녹이자마자 어느정도 녹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녹은 거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정도면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라제를 맞고 어떤 병원에서는 집에 가서 마사지를 하라거나 아니면 찜질을 하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적당히 마사지를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환자분들은 하루종일 하고 밤에도 하고 다음날에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문질러서 피부나 조직이 나빠지는 것까지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마사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가시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집에 가서 그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마사지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